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부터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창에서 밑에 보시면,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이게 마테리얼 창입니다. 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뷰를 눌러주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테리얼 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 z 트를 눌러서 밑에 마테리얼 프리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 색이 다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테리얼 이름을 그릇시니까 tc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적당히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같습니다 자, 여기서 색을 바꾸고 여기서 밝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지금 한 거와 똑같이 마테리얼 만들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다음 베이스 컬러를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마테리얼 쓰는 물체 같은 경우 굳이 New 버튼을 누르지 않고 왼쪽에 미리 만들어진 거가 있는데 미리 만든 마테리얼을 이렇게 누르면 똑같은 마테리얼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연월 같은 경우 링크된 오브젝트로 복사했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해도 전부 다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연어도 마찬가지로 어레이된 상태로 지금 다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세 개가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 색깔과 비슷하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HSB에서 S를 낮추면 채도가 떨어지게 되고 V를 낮추면 밝기가 낮춰지게 됩니다. 자, 마테리얼 이름을 정할 때도 굳이 BC나 뭐 살몬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고. 색깔 이름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블루로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원하는 색깔을 찾을 때 불러오기 쉽습니다. 이컵 같은 경우 제가 짙은 녹색의 컵을 만들 것인데 와사비가 지금 녹색이어서 먼저 와사비 마테리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와사비 이름 옆에 보이는 복사 붙여넣기 같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마테리얼이 한개 복사가 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색의 이 컵에 맞는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밑에 식탁과도 상이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아웃라이너 창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 그릇 같은 경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거나 F2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편합니다 이런 복제된 오브젝트 같은 경우 미리 이름을 바꿔놨으면 이렇게 큐브 001 002가 아니라 바꿔둔 이름 뒤에 001 002 이런 식으로 붙어서 훨씬 더 알아보기 편했을 것입니다. 자, 이 연화할 부분은 지금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선택해서 그룹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화할 부분을 하나 클릭해서 Shift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연어 알이 아닌 게 선택이 됐다면 컨트롤 드래그 해서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다 선택된 상태에서 M을 눌러주시면 New c o 이 나옵니다 뉴컬렉션을 누르고 그 그룹에 맞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따로 그룹으로 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그룹이 분리가 되면 이렇게 껐다 켰다도 따로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시탁부밑에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랜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3D 커서가 저쪽에 있으므로 맨 처음 지점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X를 누른 다음에 이 커서 to world origin을 누르면 맨 처음 위치로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플랜을 다시 만들어주시고요. 크기를 엄청 늘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뷰로 와가지고, 조금 내려줍니다. 그다음 바닥에도 적당한 마테리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드가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이 그리드를 끄는 방법은, 자, 위에 오버레이 탭에서 이 플로우를 체크해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고 보니까 식탁보가 좀큰것 같아서 식탁보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스케일을 좀더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Z를 눌러서 다시 솔리드로 하면 이렇게 원래 보던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살짝 더 옆으로 당겨주고 적당히 스케일링을 해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주고 이렇게 한꺼번에 옮기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테리얼 부에서 보겠습니다. 덮밥 크기도 좀 작은 것 같아서 전체를 잡고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다시 좀 올려주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는 이 그릇이 조금씩 자그러지는 게 보인 것 같아서 솔리디 파일을 값을 좀 다르게 줘보겠습니다. 네, 이제 적당히 된것 같아서 렌더샷을 찍기 전에 빛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